자. 오늘 말씀은 너희가 돌이키면 길을 아름답게 하리라. 아, 예레미야 18장 11절, 15절, 16절, 17절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죠. 예, 눈물이 많은 선지자였습니다. 자. 자 오늘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 자, 여기 시계 보면 예레미야와 같이 일을 했던 같이 사역을 했던 사람이 나홈 스바냐, 하박국입니다. 또한 다니엘과 에스겔도 같이 사역을 같이 했던 사람 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신 바벨론 제국이 여, 저 강력한 힘을 갖고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아랍, 저 애굽을 멸망시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있던 당시 배경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옆, 옆에 쭉 보면 남유다에서 보면 어, 시드기야 왕이 지나고 난 다음에 까만 블랭크가 되어 있죠. 포르기로 되어 있죠. 그 포르기가 70년 동안 되어 있는 그 상황이고요. 그뒤에 나오면 수르바벨 성전을 만들면서 수르바벨하고 나오는 1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 2차 에스라 3차 느에미가 인도하는 그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 오늘은요. 그이예레미아는그 대선지자이기 때문에 대선지자가 뭐냐면 그, 그, 그 예언서가 너무 많다는 얘기죠. 선지서 그렇게 많다는 얘기 때문에 그대선지서라고 얘기하는데 유시아 왕서부터 한 다섯 명들이 유시아 아, 왕서부터 다섯 명이 그 왕이 저그 같이 사역을 하는데요 유시아 왕 여호와김 여호와김 왕아시드기야왕 여호와김 열여호와김 여호아스 그 다섯 명의 왕들이 같이 사역을 하는 거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 요시아 왕에서 보면 그 BC 627년에 시작하는데 요시아 왕 12년에 일차 개혁, 그 종교 개혁이 있었죠. 종교 개혁이 있어 갖고 시작하고 그다음에 요시아 13년에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습니다. 그 당시 요 나중에 이제 그 본문이 나오겠는데 일차 종교 개혁할 때 원래 그 요시아 왕이 여덟 살때 왕에 등극하거든요. 그리고 12년 후에 종교 일차 종교 개혁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그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유다의 죄에 대한 고발 마음의 개혁인 참회계를 촉구 북방으로부터 침략이 위협이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그 다음에 나오는 게 유다의 죄에 대한 고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북 이스라엘보다 더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너희들은 어, 벌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요시아 18년에 율법책을 발견이 되죠 성전을 건축하면서 성전을 보수하면서 율법적하면서 제2차 종교의 계획이 또시작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나오는 것이 다른 13장,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순서대로 요시아 왕서부터 1절서부터 쭉 있는 것이 아니라 뒤죽박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보면 은 여기서 보면 1절서부터 쭉 있다가 30절도 나오는 거 있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여호아스 같은 경우 여호아스 같은 경우는 20절부터 나오고 22절부터 나오고 잡고 뒤죽박죽 해갖고 나오는 것이 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보실 때요 순서대로 보시면 요하스, 요시아 왕이 요 내용이 있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16장에 보면 재난이 밖격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결혼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죠. 그 다음에 그 30장에서 보면 위로의 책새 언약에 대한 약 새 언약에 대한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스 같은 경우는 요시와 죽음에 의해서 이런 얘기 하죠. 요시와 왕 죽은 게 울지 말아라. 왜냐하면 여호와스 왕은 가서 거의 가서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그 사람을 갖다 애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보면 그... 여와 김 왕이죠. 여와 김 왕은 정말 나쁜 왕이었잖아요. 나쁜 왕이었어요. 그리고 여와 김 같은 경우는 그저 바벨론에서 세워서 세운 왕인데, 나중에 애굽이 그러니까 그좀 세지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친 애굽을 통해서 반란을 일으키죠. 자, 비열한 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실로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파괴될 것을 예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와 김이 공이 대신 호사를 좋아하는 것을 예미야가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상, 유다의 우상 숭배. 그것도 안식을 지키지 않는 것들. 그 안식을 지키지 않는 것이 한 70년 동안 안식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바벨론에 70년 동안 가서 거기서 포로 생활 하고 있는 것도 뭐냐면 안식을 지키는 그 기간 동안 거기서 그 포로 생활을 할수 있는 거라고 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심판에 왜 지체되는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불편하죠. 하느님 왜 이렇게 빨리빨리 제네들 갖다 좀 죽여버리고 없애버리시죠. 왜, 왜 힘들게, 왜 이렇게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왜 나쁜 사람이 정말 잘 되고 있습니까? 이런 불평을 하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멸망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예레미야가 서기관 바룩의 생명을 보존하시게 또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요. 그 다음에, 어, 그 애굽의 다른 주변 국가들이 이제 심판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쭉 얘기하죠. 애굽도 망할 것이고, 그다음에 블레셋도 망할 것이다. 그다음에 에돔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돼버릴 것이다. 그다음에 나머지 그뭐그모압 같은 경우는 다시 돌려보낸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나오는 거 있죠. 그다음에 애굽, 그 그다음에 12장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레가빈을 갖다가 샘플로 보여주죠. 그래서 레가빈들이어 정말 200년 동안 포도주도 먹지 않고 그렇게 그 장막도 지지, 어, 가서 건물도 짓지 않고 장막에서 생활을 했던 그 사람들 보면서 네가 그 몇십 년그 침들게 했다고 너무너무 티내지 말아라 하는 그런 얘기하시죠. 쟤네들은 200년 동안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왔으니까 너도 그 사람을 본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죠 35장도 거의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8장에 보면 토기장의 집을 방문한 예레미야가 돼 있습니다 이사에서도 45장 9절에 보면 토기가 왜 그런 얘기죠 토기장한테 이왜 그릇을 마음대로 얘기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이 뭐냐면 토기장이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든다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필요 없으면 깨뜨려볼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토기장이가 토기장이를 방문하시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여호와 긴는뭐삼 개월밖에 사역을 하지 어, 적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보면 여호와께서의 여호긴에게 여우와 심판을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끌려가고 거기 있다가 다시 풀려나오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그 다음에 그 마지막 왕시디기아 왕이죠. 시디기아왕 같은 경우는 바벨론을 사로잡혀가서 살아남게 될 자들과 유다의, 유다에서 심판을 당할 자들에 대한 상징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엘람인들에 대한 예언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에 포로가 잡혀간 자들에게서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체류할 준비를 하라고 예레미, 예레미가 편지를 보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기서 금방 오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시디기아 왕이 가서 뭐라고 랬냐면야 너희 금방 빨리 올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 전번 얘기, 요 전에 전 시간 했던 에스겔도 그런 얘기를 하죠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한 예언하는 뜻으로 유브라드강에 두루마기를 던지는 상징적인 행동을 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예 생활을 상징하는 멍에를 짊어지고 예레미아가 다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유다의 주도자들에 대한 예레미아의 고발 다윗의 의로운 기지에 그에 대한 유언. 예를 들어서 뭐냐면 이때 예언을 한 사람들 중에 전부 다 무슨 얘기냐면 올바르게 예언한 사람들은 예레미야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들은 잘될 거야, 잘될 거야, 우리는 앞으로 행복하게 살 거야 그런 얘기를 했던 사람들 중에 많았죠 예언자 중에서요. 그다음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요. 느부가네살이에서 느부갓네살 쪽 적을 되니까 멸망당하니까 네가 우리는 바벨론에 충성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예레미야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 결국은 누브가 샌날 왕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하고 말죠. 그 다음에 포로들이 돌아오는 것에 대한 소망을 상징으로 예라미가 아, 아, 아나도스의 밭을 살죠. 70년 후에 쓸이땅 그 문서를 갖다가 가서 땅을 사갖고 그 문서를 봤죠. 그것이 뭐냐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것들그 사람들한테 확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거죠. 그 포로들이 귀환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삶을 회복시킬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예레미아가 그 얘기를 하고요. 예루살람이 함락되고 시디기야가 시디기야 시드기아 왕이 포로가 되죠. 그 다음에 예루시저 시디기 그 누구죠? 예레미아도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그리고 예루살람이 함락이 되고 성전이 약자리 되고 느부갓네살의 포로들의 쫓아 포로들한테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요것이 그 전반적으로 뭐냐면, 음, 예레미에서 구성되어 있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 요 다섯 왕들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하는데, 체계적으로 일장서부터 쭉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시드리아 왕도 24장, 49장, 29장, 51장 뭐 이렇게 확 뭐,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자기의 느낌 그대로 있는 대로 쓰는 그런 것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음, 눈물의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이 느끼지면세요그 사람은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원칙주의자였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예레미야 구성은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라고 이름이 세우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세웠다는 건 뭘까요? 다시 세웠다는 것은 뭔가가 부셔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심판과 회복이 있었다 그래서 부신 걸 다시 세웠다 그그 그 뜻이 예레미야인데 아, 예레미야 글자가 틀렸네요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그 나온 것은 627년부터 580년 그 사이에 쓰여진 거고요 그 다음에 1장에서부터 38장까지는 예루살렘 멸망 이전이 쓰여졌고요 그 다음에 그 39장은 멸망을 얘기했고 그4 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멸망 이후에 대해서 썼던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 그 초점은 뭐냐면 유도와 이방국에 향한 예언이거든요. 앞으로 주변국이 어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뭘 느끼냐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지금 현 경제 상황을 보면 주변국하고 여러 가지 이런 그, 뭐, 그 뭐라고 할까요 경쟁이나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다툼이 좀 있죠. 일본과 지소미아 그 다음에 저 파이트 리스트 그 내용들 나와 있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변국가 될 것인가? 중국, 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필리핀하고는 어떻게 될 것인가? 러시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요새 러시아 같은 경우 지금 그 영공을 침공을 하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미국에서 그 B-52기를 띄우죠. 그다음에 그 정찰기도 띄워갖고 어한 이틀 띄고난 다음에 이틀 후에 뭐가 있습니까? 미사일을 쏘죠. 이런 것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주변국을 우리가 볼수 있는 입장을 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저는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볼수 없는 눈이고 그냥 내가 보이는 바로 앞에 있는 이익이나 그런 걸볼수 있는 것은 리더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리더라고, 그것들. 그 다음에 앞을 볼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앞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주제는 멸망죄는 여호와께서가 계시지 않았지만 멸망 후에는 계신다. 참 우스운 얘기죠. 결국은요. 왜 그러냐면 뭐예요? 멸망죄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악을 너무 많이 부렸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이 크리스천들이 나와서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동성애, 그 다음에 WCC, 종교통합, 이런 걸 갖다 주장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가 이것이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우리가 좀 좌파한테 정권을 뺏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뜨거 하면서 우리가 다시 기도를 시작하고 어떤 선지자 입장에서 쫓아가면서 우리가 다시 회개하는 입장이 돼 있다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타난 겁니다. 자. 그 1장에서 45장 하는 건 유다에 대한 예언을 얘기하는 거고요. 첫 번째 뭐냐면 1장은 선지자 소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다음 2장에서 25장까지는 심판 유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26장에서 29장까지는 백성과 충동 충동 그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30장 34장은 회복을 예언하고 34장에서 45장까지는 예언의 상황을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46장에서 51장까지는 아홉 개에 대한 그 열국, 열국에 열국 대해서 심판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52장은 도시의 몰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아까도 얘기한 말씀처럼 요시아 왕서부터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 되고요 요게 지금 현 지도입니다. 요게 지금 페르시아, 그, 메대까지 포함시켜서 그렸는 건데요. 여기서 보면 은요 나머지 아람, 암몬 모합, 에돔 블레셋, 그 다음 페니키아 쭉 되어 있는 거죠. 요런, 요런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되냐면 자, 요게 이제 그 아수르죠. 아수르인데 이니누웰을갖다가 삼각동맹을 통해서 바벨론, 메대그 다음에 스키타이, 이 민족들이 삼각동맹을 맺고 어떻게 해요? 아수르를 물러쳐버리죠. 그래갖고 그 난공불락의 니누웨이를 갖다 공격시켰고 612년에 bc 610편에 이 니누웨이를 무너뜨려 버리죠 그러니까요 니누웨이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노 전부 다 넘어가갖고 거기서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애굽에서 애굽의그느고왕한테날 도와달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느고왕이 올라오죠 그러면서 느고왕이 올라오다가 어떤 얘기 합니까 아 요것보다 먼저 얘기한 게 뭐냐면 자이 아까 그 전에 얘기했던때 주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얘기한 것처럼 무슨 얘기냐면 그뭐 주변 상황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이것도 몇 번씩 이런 얘기를 한 것지만 왜냐면 우리 이스라엘과 같이 가까이 가까이 있고 친하면서도 가까우면서도 먼 사람들 먼 국가 그것이 뭐냐면 2 0세라고 봅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현재 나와 있던 중국과 비슷한 거라고 보고 있죠. 우리를 도와주는 척 하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를 다시 핍박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조공 없고, 바치기를 원하고, 지금도 마찬가지, 시진핑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나라는, 아 조선은, 대한민국은 우리의 속국이었다라고 그런 소리를 갖다가 아주 건방지게, 시건방지게 그런 얘기를 공공연을 할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게 뭐냐면, 바로 이집트였던 사람입니다. 이집트는 도와주는 척 하면서도 자기가 이용해 먹은 것이 결국은 뭐예요? 이집트 그래서 우리는 이집트를 중국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결국 은 우리는 동방의 이스라엘이고 저희니까 이거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아수르는 잔인한 민족이거든요 잔인한 민족이고 앞뒤가 가리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행동 하는 걸 보면 북한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이 바벨론 같은 경우는 뭐냐면 느에메아도 마찬가지 이스라엘과 친해, 이 바벨론과 친해야 된다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결국은 바벨론하고테 우리가 그 멸망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한테 거기 가서 새로운 문물이나 연항하는 것도 많이 같이 배울 수 있는 입장이 됐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바벨론을 미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건 기억 떠나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뭐 하고 있습니까? 그, 어, 저, 그, 바로왕 느고가 이제 그 갈기미스 전투에서 탁으로 이제 올라가죠. 그러니까 요시 왕이 어떻게 해요? 무기 두에서 니가 올라가면 아수르가 강해지면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막죠. 근데 어떻게 돼요? 막다가 결국은 거기서 전사를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올라가고 갈기미스 전투에서 609년에 처음에 했는데 결국 뭐냐면 이게 저 느부가센 날이 어떻게 해요? 저그 왕위를 갖다 받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이제 무승부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605년에 다시. 다시 어떻게 됩니까? 605년에 다시 싸움을 해서 결국 605년에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리죠. 그래가고 나머지 요 주변 국가들 암먼, 뭐 아람, 뭐 모합 이런 전부 다그 바벨론한테 영토에 뺏기고 말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전부 다 모여가지고 바벨론으로 어떻게 됩니까? 포로를 갖다 가고 죠 포로로, 포로로 끌려가죠. 여기에 누가쓴날 이사가 영토 중에서 가장 큰던 영토를 가이런 정도고요. 자 바벨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보면 그 성벽 두께가 7m에서 30m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냐면 7m 하면 3m가 한 층이죠. 한층 그러면 2층이라든가 아니면은 아십칠층 정도의 어떤 그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좌측에서 보면 여기 그 마차가 왔다 갔다 하는 정도, 10m 정도 높이가 되는 거라고, 그 넓이가 된다고 보고요. 성벽 총둘레는 90km, 성벽 높이는 20m, 한 7층 건물이죠. 그 다음에 성벽 총 면적은 서울 크기만 하고요. 그 다음에 성문수는 청 100개의 청동문이 있었고, 식수원은 유프라테스 강을 통해서 그 식수원을 갖다 했고요. 20년치 식량, 식량을 비축했던 것이 이제 요 아까 바벨론 성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보면 바벨론 포로기는 우리가 사차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그 갈기미스 전투에서 이차 갈기미스 전투에 지군한 다음에 첫 번째 끌고 간거 여호와 김왕때 끌려가죠. 아하스 왕도 마찬가지 그이 갈기미스 609년에 나오면서 내려오면서 갈기미스 전투에서 아하스, 아하스 왕을 갖다 끌려가고 애굽에 가서 죽여버리죠. 그때 나온 게 605년에 이차 갈기미스 전투에서. 어 그 바벨론에서 끌려가는 게 누구냐면 그때 끌려가는 게 다니엘과 세친세구입니다 그때 끌려간 거고요. 그다음에 600 아, 597년은 이제 반란을 일으키죠. 애굽하고 친정책을 쓰는 쓰님, 쓰임에 따라서 바벨론을 좋아하고 가만두지 않죠. 그갖고 여호와긴 왕 때인데 그때 뭐냐 왕과 방백들과 군사 기술자 에스겔 같은 사람들이 다 끌려가죠. 여기 이제 뭐 여호와긴 왕도 끌려가죠 바벨론으로요. 그 다음에 3차가 뭐냐면 586년. 완전히 유다가 완전히 멸망했을 때 3차로 끌려가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BC 581년에 나머지 있는 사람들 이 전부 다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 간 상태가 이제, 이게 이제 그두 번째가 뭐냐면 에스게이가 끌려갈 때고요. 세 번째가 이제 시드게왕이 끌려가고 시드게왕이 완전 지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 581년에 다 나머지는 사람 다 끌려가는 거죠. 그때 이제 여기서 나왔던 게에스레에서 나왔던 것이 뭐냐면 그놋그릇하고요 그다음에 고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자기네들 이 이스라엘에 남아 있던 사람은 자기네들은 놋그릇에 있는 그릇에 있는 고기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그릇이 아니라 너희는 고기가 아니라 그릇이라고 얘기하고 얘기를 했던 것도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포로 귀환기가 되는데, 538년에 수류바벨이 1차 귀환을 시키죠. 고레스 왕때 나오죠. 그래갖고 포로들을 귀환을 허가하고, 그 다음에 성전 기물을 반환시키고, 그 다음에 2차가 에스라가 됐고 오고, 그때 아삭타스왕 1세가 있을 때 그때 넘어오죠. 그래서 포로들 귀환을 허가와 국고를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3차 때는 444년에 느에미아가 됐고 오죠. 그때 이제 성벽을 다시 건 중건하죠. 요게 이제 처음에 일자 왔을 때성이다 무너졌을 때그 상황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벽을 성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성벽을 완전히 완성을 시키죠. 자, 요 내용을 보면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그 포르 기완인데 이게 수산사부터 그다음에 바벨론 수산 저 멀대까지 아, 구성 그그 그 뭐랄까요? 그 자표 같은 노예 생활 했던 것이 거의가 됐고요. 자, 요 코너는 요, 요 코스는 그 아브라함이 가는 코스와 거의 비슷한 코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고요. 우리가 그 70년 후에 그 귀환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70년 후에 귀환한다는 그 내용을 그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그세 가지의 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안은 BC 586년서부터 539년. 그러니까 70년은 되지 않지만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요하스 왕. 그 그러니까 서부터, 그러니까 아 이레우살라 멸망서부터 바벨라 멸망까지. 그 계산을 갖다 해갖고, 실제적으로 47년밖에 안되는데 그걸 70년으로 상징적으로 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609년에서 539년. 근데 뭐냐면 요시아 왕 죽음서부터 바벨라 멸망까지는 딱 70년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는 586년서부터 516년인데, 예술남 성전 파괴서부터 재건에 이르는 기간을 70년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이 우리가 그, 하는 것이 두 번째. 한. 요시아 왕 죽은서부터 그다음 바벨라 멸망까지를 갖다 우리가 7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죠. 그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고 그러면서 그 제사장 가문 위배된 제사장 가문. 그러니까 몰락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그러면서도 눈물이 많고 그러면서도 요시아 왕하고 정 정치와 종교를 어떤 그런 것을 끈끈하게 유대관계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들어서 항상 하나님한테 원칙적인 거, 불만을 많이 얘기하고 그러면서도 감성이 풍부한 그런 사람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요시아 왕을 당시에 있었던 것은 우리가 역대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시아 왕이, 요시아가 왕에 오를 때 8살이었습니다. 8살인데 30, 31년 동안 다 지렀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뭐냐면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서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과,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계 우상들과 부원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살 동에서 8살에서 12년을 플러스하면 20살 되는 해에 1차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아세라상을 부셔버리고요. 그러면서 모든 걸 갖다 전두시휘하죠. 그러면서 모압의 모합, 몰렉상도 다 부셔버리고 그렇게 다죠. 그 다음 요시아가 왕일 때 8째 해에 그 다음에 그 뭐예요? 2차그1 그러니까 그 8덟1 8년때 되는 해에 그 성전을 보수하다가 거기서 율법책을 찾죠. 그러면서 뭐냐면 2차 종교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요시아가 가증한 어떤 걸다 제거해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화에서 보면 이렇게 종교개혁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두 번에 대한 종교를 로인해서 어떻게요? 모든 것이 우상이 없어지고 산당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애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예레미에서 보면 그것이 다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 예레미야죠. 일장 보면 예레미야 1장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베라멘 베라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암모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아에게 임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8년 8 플러스 1 3 하면 21살 때죠.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21살 때, 어떻게 해요? 이 예레미아가 성령을 받은 거죠. 그 선지자 사명을 받게 되죠. 자, 그러면 아나도시라는 데가 뭐 어떤 곳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나도시는 자, 아나, 아, 아도니아하고 연결이 되는데, 자, 그, 그때, 자,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8절인데요.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 내용? 여기 뒤에서 보면 자, 여기 아도니아하고 누가요? 아도니아하고 솔로몬이 왕위권을다툼 하죠. 자, 암몬은 누가 죽었어요? 암몬은 그그저 압살롬의 다말 그그여 동생을 겁탈해 갖고 강간함으로 해서 압살롬을 죽여 버리죠. 그래서 암몬과 압살롬은 없어졌습니다. 근데 요 길르압은 이, 왜냐면, 하길라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서, 이런 왕의 다툼에 빠지고, 그냥 믿음으로써 끝났습니다. 이게 아비가리 아들이는데이 사람은 그냥 믿음으로써 그냥 거기 멈췄기 때문에 왕의 다툼에 빠졌습니다. 근데, 아도니아가 먼저 어떻게 해요? 아, 저, 자기가 왕이 되겠다 가 먼저 왕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바세바가 가서 그 솔로몬 왕한테 그 친서를 주십시오. 그래갖고, 나단, 그 손지자하고 같이 가갖고, 나단 손지자 같이 가갖고, 솔로몬이 칙서를 받아내죠. 왕이라는 곳을 받아내고 난 다음에 아도니아를 갔다가 진멸해 버리죠. 자, 그때 나왔던 게 뭐냐면 이겁니다. 자, 여기서 나온 게 뭐야?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도니아가 제사장 아비아달, 아비아달과 아비아달이 제사장을 도저, 그러니까 왕이 되는데 아비아달이 도움을 주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대 아들 분야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무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하지 아니하였더라 고 이야기하고 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반역을 한 거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1개기상2 장을 보면 아비아달에게 아나도, 아,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와의 호 괴를 메웠고 또 아버지가 환란 날을 받을, 환란을 받을 때에 너도 환란을 받았은 적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반역을 한걸갖다 아도니아는 죽여버렸지만 아비아다는 어떻게 해? 살려둬서 아나더로서로 유배를 보냅니다. 자기 고향으로 유배를 보냈는데 어떻게 돼요? 제사장을 갖다가 직분을 파멸을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사장이 아닌 일반인 것으로 가버리니까 명예가 갖다 모든 것이 다 말살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나도시라는 것은 위배된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나도시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 아나도는 아비, 그 엘레미아의 아버지가 힐기야이거든요. 근데 그 힐기야 그 조상들은 뭐냐면, 아, 그, 그러니까 보세요. 엘리의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죠 근데 홈리의 비나스때비나스의 아들이 누구냐면 이가봇하고 아하, 아히도비입니다. 그래서 이가봇은 뭐예요? 예,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얘기한 게 이가 보시죠. 그 그러면서그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서 죽죠. 그러니까 근데 아이도비가 뭐냐면 아이도비 아히도비의 그 자식이 누구냐면 아히멜렉입니다. 아히멜렉인데 아히멜렉이 누구였냐면 그그 그, 그, 그 다윗이 배고파고 자기 그 동료들과 배고파고 갔을 때 제사장한테 가서 먹을 게없습니까 없습, 물어봤을 때그 누가요? 아비 아비 아히멜렉이 진설병을 주죠. 그걸 갖다 알고 그걸 갖다가 그 사도인 그그 친구가 사울한테 얘기하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요? 해이 아히멜렉하고 제사장 84명을 다 죽여버리죠. 85명을 다 죽여버리는 것이 바로 아히멜렉입니다.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살아남는데 그게 아비아달입니다. 근데 아비아달인데 그때 아비아달과 다윗과 전쟁을 같이 하죠. 그래서 배도 같이 메우고 오고 그러는데 아비아달이 어떻게 돼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그럴 때 그때 도와준 게 아비아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요? 해 아비아다를 갖다 아나돗으로 귀향을 보내는 거죠. 귀향 아닌 귀향을 보내가고 거기서 그냥 있을 수 있게끔 거기서 돌아다니지 못하게 거기서 그냥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엘리 제사장의 자녀 저그 제사장이지만 어떻게 돼요? 제사장으로서는 가문이 끊긴 어떤 곳이라 그런 그 가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봐요.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느님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했냐 이 사람은 뭐냐면 불만이 많고 모세와 같은 사람입니다 난 입이 입, 말을 잘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모세가 처음에 그 선지자로 그걸 받았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입이 입이 굳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죠 그거 똑같아요 자 여감시대부터 시드기아의 십 1년 말까지 사로잡혀 거기까지 이만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여, 여와 아들이여. 그 다음에 내가 여러 나라 선지자를 세운다. 그니까 여래서 요시아 왕서부터 시디가 왕까지 다 선지자 역할을 한다. 근데 뭐라고 했냐면 너는 어떻게 여러 나라의 선지자를 내가 세웠으니까 넌 여러 나라 열국에 가서 얘기를 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 소이다. 주 여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나으른데 이것은 20세 이상 정도에 대한 젊은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20세 정도면 아까 무슨 얘기했어요? 그 받았을 때가 13살 때, 그러니까 요하스 왕이, 13, 왕이 된지 13살, 3년 후니까 21살 때거든요 그러면 이 예레미야와 거의 나이가 비슷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랬을 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지 너는 말할지라고 얘기 해요.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말하는 거니까 너는 입만 빌릴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너는 무조건 얘기를 해. 라고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자그 8절에 보면 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하고 같이 있다. 그러니까 여우서가 갈때 뭐라고 했죠?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죠 그런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넌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그러니까 너는 내입 말만 하면 된다고 한 거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 내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10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너를 여러 왕국에 세워 그들을 뽑고 파괴하며 건설하고 심게 하여 는다 여호수아의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이런 것처럼 여호수아가 세웠다 여기가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파괴하고 없애버리고 그런 난 다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1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되 예레미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이했습니다 여러분, 그 살구나무가 왜냐하면 지금 여기 뒤에 보면 12절에 보면 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다." 나는 아,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살구나무를 왜 보여줬냐 하면, 여기서 지킨다는 그, 그 히브리 말과 히브리 발음과, 그다음에 살구나무 그 발음이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 보면 그 살구나무는 샤케드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그, 여기 지킨다는 거 그것은 뭐냐면, 샤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발음이 비슷하니까 언어의 유의라고 보시면 될 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와의 호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실 때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렇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런 내용들이에요. 뭐냐면 이거거든요. 자, 이 그릇, 끓는 그릇이 넘어져갖고 그릇이 뜨거운 것이 때 내려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딜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왜 이게 넘어지느냐 보면, 여기 보면 그 밑에 바닥을 보면 울퉁불퉁하죠. 그러니까 평평하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곧지 않다는 거예요. 많이 굽어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북쪽에서부터 그 내려온다는 것은 뭐야? 북쪽에서부터 침략해서 들어온다는 얘기를 그요이 그릇을 갖고요. 와서 끓는 가마를 갖고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14장에 보면 뭐요 재앙의 북방에서 일어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뭐예요? 모든 주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예 완전히 완전히 멸절시키겠다. 그런 말씀 하시는 겁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예레미야 1장 15절 19절을 보면 북방 왕국이 어저 그들이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무리가 나를 버리고 자기가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갖다가 거기다가 절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어 절하고 뭐 하니까 내가 그걸 너희 갖다 징계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가 가서 두려워하지 마. 그들 앞에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고 한게 뭐냐면 너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갖다 어떻게요? 해 너희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 멸망할 거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예를 갖다 그또그 예를 두면 교회 앞에 가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WCC를 하는 그 여러 가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 앞에 가서 너희들 종교통합했기 때문에 너희 종교통합 그런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옥 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뭐라는 얘기를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있으니까 강하고 담대하고 네가 가서 말씀을 전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 순서 뭐라고 하십냐면 경고와 성업,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 즉 내가 너를 가자 그렇게 단단하고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서 어떻게 해요? 얘기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너를 갖다 이기는 사람이 없을 거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가서 말해 그래야 그들 선포해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회개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해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너희가 살기 위해 발악을 하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여기가 지금 뭐, 뭐가 있습니까 애굽하고요 밑에는 그 바벨론이거든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하고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애굽을 탈출시킬 때 그때 그 마음이 너희들이 날날 날 쫓아오고 그때 그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정말 그때 생각이 난다고 라 생각하는 겁니다 신혼 때 어느 우리 우리 그 같은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죠. 신혼 때 아주 그냥 그 단칸방에서 아주 좋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정말 사랑을 느끼는 그때 그 첫사랑을 느끼면서 그 마음을 갖다가 하나님이 원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게서 무슨 불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 하느냐? 내가 너한테 널 사랑하고 너다 최선을 다했는데, 왜 니들은 나를 갖다 버리고 왜 바람피니, 왜 다른 데 가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서하는 얘기가 그들이 신들을 신이 아닌 것과 바꾼 일이왜 바꾼 일이 있느냐? 왜 신도 아닌 그런 것들하고 왜 바꾸니? 내가 진짜고 내가 오리지널인데 왜 가짜들과 자꾸 얘기를 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거 나는 항상 어떻게해요 끊임없이 샘솟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 와 같은 사람인데 왜 나를 갖다 왜 거위를 죽여버리고 왜 다른 거위 같은 그 알을 갖다 찾으러 다니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웅덩이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은 그것은 샘이 나오지 않고 결국은 언젠가는 말라버린다는 얘기죠 근데왜 계속 샘이 나오는 물이 나오는 그런 것을 왜 막아버리고 없애버리냐 결국 황금알은 낳는 알을, 나 거위를 죽여버리는 것 똑같은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에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또 아스르로 가는 길은 또 어찌 되느냐 눈치를 봐갖고 에굽이 세면 에굽에 붙고 그 다음에 아스르가 세면 아니 바벨론이 세면 바벨론에 붙고 이러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내용들입니다. 예레미야 3장 16절에서 보면 이렇게 어 있습니다. 요시아 왕때 뭐예요? 높은 산에 오르며 거기서 행음하였다라고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을때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더라. 산당 가서 거기서 절하고 그런 나쁜 짓하고 음행하고 그 바벨 신전에 가서 어떤 그 창기들과 놀고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이랬을 때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 의로움이 나타나니. 났더 독하고 더 타락한 놈들인데 지들이 더 의롭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와라.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바람피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다시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는 거예요. 야 돌아와. 그러면 어떻게 돌아오면 어떻게 내가 너희 같다 다시 죄 사해 줄게.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내가 너희 배역 가운데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너희가 다 다시 한번 너희가 기회 주고 너하고 좋은 관계를 맺겠다. 이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큼 크다는 걸 여러분 이걸 느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또 나온 게 뭐냐면 4장 4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인,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향하며 너희 마음에 가죽을 베고 나, 마음에게,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니까 그 딱딱한 굳은 마음을 갖다 좀 없애버리고 나한테 좀, 좀 같이 왔으면 좋겠다. 그리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러면 사실 말씀에 내가 북방에서 큰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겠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뒤끝이 있으신 분이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참 연약하시고 뭐랄까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막 하다가 너 나한테 와. 내가 좀 잘해줄게. 그러니까 내가 너 하면 모든 거네 죄도 사해주고 너가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길도 닦아주고 아름다운 길을 만들어줄게 하려 했는데도 안 오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너 그래. 가만 두지 않겠어 내가. 라고 하나님이 뒤 끝을 갖다 보이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것을 몰라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화가 나시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런 게 나오죠 여기 스키타이가 삼각동맹을 통해서 인후에가 합력되고요 자, 그러면서 하란으로 갔다가 거기서 그 무기토에서 609년 요시아 왕이 죽고요 그러면서 그 갈기미스 전투에서 609년 무승부가 되죠. 그, 저, 누브가센 그 날에 그냥 바벨론 돌아가는 바람에. 그러고 난 다음에 2차, 어떻게, 님나에서 여호와 아스 왕이 이로 끌려가고 거기서부터 끌려가고 3개월도 못 채우고 가서 3개월 동안 가다가 끌려가서 애굽에서 죽고 말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605년에 다시 한번갈게미 전투에서 그, 그러고 난 다음에 1차 포로 끌려가는 거죠. 그때 가는 것이 다니엘입니다. 저그내용이 보냐면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시기저 여호와스인데 여호와스가 누구냐면 그 요시아 왕의 네 번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왜요?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 요시아 왕이 요시아축 죽고 난 다음에 그 여호와스가 된 이유가 뭐냐면 아마 그 여호와 저그 요시아 왕이 그 카리스마가 많이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말랑말랑으로 수월한 사람. 그래서 막내를 선택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저, 누구, 파라고 누구한테 끌려가서 죽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와스가 죽고 난 다음에, 눕게 누가하면 여와 김왕이 되는 거죠. 그게 두 번째 아들이죠. 두 번째 형이 되는 거죠. 자. 자 여기서 보면 예레미야 22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고 되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불이 두가, 두 개가 나오죠 하나는 불이, 불이 죽었고 하나는 불이 반짝반짝거리고 있죠 하나는 뭐예요? 종교 지도자 예레미야였고요 하나 정말 우리 정치 지도자 요시아 왕이었죠 요시아 왕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 여러 가지 우상을 다 부셨던 그런 왕이죠. 그 왕인데 그 왕이 언달 갑자기 친구처럼 살던 사그 같이 있던 그 왕이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불빛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일차 파저 어, 포로기 아까 얘기했던 605년에 갈미스전투2차갈미스전투 지군한 다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이때는 정말 그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끌려갔습니다. 자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자 예레미야 12장 뭐 뭐냐면 죽게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리끼게 형통하여 반역한 자가 다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하나님왜 나쁜 놈들이 더잘 되어 더 부자가 되고 행복해요 나는 하나님 믿는데 너무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힘들고 왜 그러세요 왜하나님 빨리 오시려면 빨리 오셔야 되지 않아요? 라고 하나님한테 하셔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서 뭐냐면 어이 예레미야는 원칙주의자였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공식대로 안 되죠? 라고 하느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들의 입은 죽게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멉니다 하나님은 입은 정말 하느님 위한다고 얘기하지만 마음은 멀리 있어요 하느님 왜 그걸 모르세요? 라고 하면서 따지고 있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의 말과 경주하겠느냐 하느님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말아 지금, 어, 뛰는 사람하고 경쟁한다고 그래갖고, 어, 고난이 있다고 그래서 네가막 불평하느냐? 제가 오늘 말해요. 조금 전에 우리 그, 그 동역하시는 목사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목사님, 말을 조심하세요. 그 말이 결국은 그게 다 실행되는 거니까 말을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요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더 고난이 오면 더큰 것이 올 때면 그때는 어떻게 얹으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세요? 라고 하는 건 똑같은 거죠. 그러면서 6장에 보면, 6절에 보면 뭐라면, 내 형제 아버지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아, 여기, 저기 있네요. 보행장과 달려도 피곤하며, 어찌 등의 말과 경주하겠냐. 더큰 고난이 오면. 그럼, 하나님, 저, 그럼, 저, 야, 에레미야야너 지금 뛰는 사람하고 그못 뛰겠다고, 그쪽 못 쫓아가겠다고 투아고 오지 말어. 더 빠른 말이 오면 너 어떻게 할 거야? 그 때를 대비해서 네가 지금 축축해놓고 노력하고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 제가 이렇게 그 설교 준비하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정말 피곤하고 힘들거든요. 그러면서 투덜거리면 그 투덜거리는 것 자체가 뭐예요? 저거예요. 보행자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더큰 것이 오면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면 예를 들어서 네가 사역을 해갖고 정말 네가 단임 목사가 돼갖고 정말 가갖고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새벽기도 금요철이야 수요일 예배 주일 예배 두 번씩 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신방 가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6절에 내 형제와 아버지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그들이 내게 좋은 말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라 뭐예요? 가족들이 나라가 태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해요 가족도 믿지 마. 어, 누구만 믿어요? 나만 믿어. 그리고 하나님과 나만 믿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야. 그들이 내게 좋은 말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얼마 전에 같이 동역 가시는 우리 목사님이 또 그런 얘기했죠. 형이 이제 그, 그 왕창 그냥 그안 좋은 유산을 남겨줬죠.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 이제 그런 입장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 정말 뭐냐면, 믿을 사람은 나 자신, 그리고 하나님 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사람 믿지 말아라. 그,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 믿, 고 우리가 보면 목사 믿고 가거든요. 대형교회들 보면 목사 믿고 간다는 얘기죠. 절대 그러서는안 된다는 얘기죠. 한경직 목사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경직 목사 다른 거 없습니다. 뭐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는 분지다. 사도행전에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하나님 시사참배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누구예요? 주규철 목사님, 뭐 뭐, 뭐, 뭐, 뭐를 보셨어요 주규철 목사님은 개명의 두 번째 개명. 나 위에 절하지 말아라. 그걸 잡은 거예요. 어느 거를 갖다, 성경에서 어느 거를 갖다 택하나니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이 내용에서 마찬가지예요.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의 말과 경주하겠느냐?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네요. 이 말씀을 제가 설교하면서 느낀 게, 요게, 요게 그 12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자, 너희가 돌이키면 그 죄를 용서하리라. 항상 하나님 말씀은 그거예요. 네가 돌아오면 내가 봐줄게. 내가 잘해줄게. 근데 안 들어오면 또 삐져갖고 또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뭐, 뭐, 뭐 하면 뭐 해줄게. 항상 그런 조건을 내시죠. 왜요? 하도 우리가 말을 안 들으니까 자 1절에 보면 여호와김 제4년에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그그 그 여기 누구냐면 그 유다 가문 그 두루마이 책에다가 쓰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 유다 가문이 내게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게에서 돌이키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돌아와서 회개하면 내가 봐 줄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다음에 이 바룩이 계속 그걸 갖다 이제 그 적죠. 적으서 사는 얘기가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 주는 대로 두루만의 책을 기록하니라. 그러면서 6절에 뭐냐면 여호와 말씀을 가서 그 예레미야 가서 여호와 이 말씀을 가서 성전에서 얘기를 해. 그래, 고기 관리자나 규족인가 그런 정치인들한테 얘기를 해봐.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25장에 보면, 1절에서 보면, 여와 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가센날 원년, 말씀이 에레메에게 임하니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비하지 말며,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경비하지 않으면, 너희를 갖다 내가 봐줄게. 해하지 않을게, 너 그냥 봐줄 거야. 그런데 뭐냐면, 근데 내 말을 순정하지, 아니면, 내가 이 땅을 폐허로 만들 거야. 그리고 이 민족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분명히 25장에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사실 얘기가 뭐냐면 12절에 보면 70년이 끝나면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게 뭐예요. 바벨론 그 성이 완전히 몰락해오고 없어져 버죠바벨저이 메대, 메대 거기에서 바사 왕국에서 멸절이 돼버리죠 그렇게 뭐냐면 다 없어진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가 뭐냐면 여와 김 얘기를 갖다 하는 거죠. 여와 김한테 이제 이런 얘기가 예레미야 가서 이쓴 내용을 갖다 읽어, 읽어주죠. 그래갖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있을 것이고 포로가 될 것이니까 바벨론한테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쭉 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 칼로 착 오리면서 불에다가 불쏘시계를 만들어요. 요새 불소식에 대신 분한분 계시죠? 그 불소식을 갖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말을 모든 백성들에게 낭독하니라 그들이 이 모든 말, 말을 왕에게 아래리라 왕이 두루마리를 뭐예요? 어떻게 해요? 가서 쭉쭉 찢어갖고팔 앞에다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려도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지금 우리, 우리 정세를 보면 우리가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잘못다고 얘기하면 그걸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왜안 들어요? 귀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들을 생각 자체를 아는 거예요. 이게 여와 호기왕하고 똑같아요. 사실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와 호기왕의 그 최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범위가 여름, 예레미야 36장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와 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를 앉을 자가 없게 될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예레미야 22장에 보면 19절에 보 이렇게 되 있습니다. 자 요시와의 아들 여호와 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슬프다.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왜요? 잘 죽었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하시 얘기가 문 밖에 던져지고 낙이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여호와 김왕은 남의 말을 안 듣는 왕은 어떻게 해요?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는 왕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문 밖에 던져지고 낙이같이 매장을 당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 이 성경을 보면 그 지금 시대하고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말이 현실에도 있을 수 있다고 라 보는 거죠 자. 이건 아까 똑같은 그런 내용들이고요. 갈그미스 가서 가고 나머지, 어, 이집, 저, 그, 애국까지 침공해서 멸망을 시켜버리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나머지 바벨론의 포로를 끌고 가죠. 자. 자,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제가 이예레미야를 갖다 보면서 가장 꽂힌 게 바로 레갑족석입니다. 레갑족석. 여기서 보면 뭐냐면,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김때 말씀이 예레미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너는 레갑 사람들 집에 가서 그들과 집한 방울 가서 집으로 데리고 와서 뭐예요?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계십했습니다 자, 어디예요? 포도주는 뭐 하는 거예요? 포도주는 그 사람들한테는 거의 음료수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니까 5절에 보면, 내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서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넣고 마시라 권하며 마시라 권했더니 여기 그림에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 안 먹습니다 하고 딱 막죠. 그러면서 하시니까, 그,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연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열1기 그 10장 15절에 보면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 어, 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려는 레갑의 아들 연나답을 만나는지라. 자,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 여, 여 여원하답이 대답하여 그러하냐 하는 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원하답이왜그 예우하고 이렇게 그 친하다가 왜 이렇게 그 아주 좋은 관계였다가 왜 배반하느냐? 왜 예우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그바그 그 제사장들도 다 죽여버리고 그 여호와 믿다가 어떻게 해요? 변질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여원하답이 뭐라고 생각해요? 아, 사람은 믿을 게못 되는구나. 그러면서... 자기 조상들한테, 자기 그 자손들한테 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그리고 집을 짓지 말아라. 장막에서 살아라. 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초막절과 마찬가지가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포도원을 수여하지도 말고, 평생 장막에 살아. 요나답이그 모든 말을, 그 가족, 그 후손들이, 그 모든 말을 순종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받 아들 요나대비 자손은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한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 레갑 족속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200년 동안이라도 날가다 내 말을 다 순정하고 듣는데 너희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얘기가 하시는 말씀이 유다와 예루산의 모든 주민에게 모든 재앙을 내가 내릴 것이다. 그러면서 레갑의 대신 레갑의 아들들은 레갑의 자손들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않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러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옛날 그 유대교에서 보면 누가 있어요? 해롯당, 바리세파, 사기관, 열심당, 사두개파했지만 SNF라는 데가 있었어요 SNF는 뭐예요? 원칙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데가 SNF였어요 자 S N F 파가 있는데 S N F 파들은 뭐냐면 이게 군남저 그 동굴에서 나온 거 사회 문서인데 이게 뭐냐면 항상 말씀을 읽고 지키고 경건하게 사는 살았던 사람이 결국 S N F 파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의 사회 문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찾아낸 거예요. 그 전까지도 없었던 그 내용들이 여기서 그 사람의 성실과 근면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걸 찾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번 재조명을 해야 된다.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위선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자, 그게 뭐냐면 우리가 콘스탄츠 황제를 갖다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독교를 인정한 아주 황제, 1 3 번째 사도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웃기는 소리예요, 사실은요. 그게 왜 그러냐? 이 사람은요 다른 거 없어요. 이 사람은 뭐였, 뭐냐? 이 사람은 태양신을 숨기는 제사장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그 그러니까 미트라족 종교의 최고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개정 후에도 기독교를 민다 하면서 자기 아내도 죽이고, 동생도 죽이고, 그 다음에 일요일을 공휴일로 공포를 했습니다. 일요일이 뭐예요?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날이 일요일이었어요, 사실은요. 그 다음에 그의 건물을 집착했고, 그 다음에 죽은 자로 숭배를 했고요. 자 그래갖고 이 사람, 그 우리가 보면 콘스탄틴 대제라고 그러 대제라고. 근데 이 사람도 결국은 우리 자기를 위해서 만든 거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어거스틴. 모든 목사님들이 어거스틴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이 사람이 공보다 해가 더 많았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공보다 해가 많은 게 아닌데 해보다 공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9대1 정도 되는데 그 1% 10% 정도 그 10개 잘한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지금은 이 좌파 자파 정부들이 좌파와 이 정부 정보, 정부에서 아주 뭐. 매도를 시켜버리죠. 저 사람은 잘못됐다. 이어거스트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거스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10개 잘했는데 아홉 개, 90개를 갖다 못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왜요? 그 폐해가 많았다는 얘기죠. 자, 이 사람은 뭐냐면 바울과 동등한, 동등하게 여기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 유아세를 갖다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아가 뭘 알합니까? 알지 못하는데 유아세를 주장했고요. 무천년설를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성례를 통한 교회 구원을 그래서 구원을 안 받고 성례를 받지 않고 침례를 안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 고문에 되고, 어떻게 해요? 강제 구금에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타하고 되고, 그 사람은 고문에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패단이 얼마큼 많으냐. 이거예요, 보입 자, 보세요. 자, 자, 콘스탄티 대제사부터콘스탄틴황제사부터 콘스탄틴 보면, 이 사람은 뭐라고 되냐면, 건물에 집착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모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뭐예요? 우리는 성전 자체가 우리 자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콘스탄티 대제는, 콘스탄티 황제는 뭐냐면 건물로 만들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에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직자와 성도들과 구분을 시켜버리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왈도파하고 그그 그 알비파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성전이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기 위해서 항상 경건한 생활, 그다음에 그말씀을 있고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죠. 삶으로서 보여줬던 사람들 이 결국은 왈도파, 알비파, 바울파, 복음일파 같은 거죠. 자. 그다음에 성 어거스틴이 그 아까 얘기했던 것을 구금열이 구금된 거 말안든 사람은, 세례, 침례 안 받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구금해도 좋고, 구타해도 됐다. 재판해도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게 되어 있어요? 이거예요. 옆에 좌측에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안에 송곳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송곳이 있는 걸 갖다가 사람을 집어넣고 송곳이 있는 그 철, 이 아이언맨 같은 그 이거를 갖다가 닫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온몸에 바늘이 박히는 거예요. 목 같은 것이. 자, 그 다음에 요두 번째 사진을 보세요. 밑에는 불을 붙이십시 그러면서 그 완전히 그, 그, 이 못이 있는 그 자리를 안게 만들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뜨겁고. 이렇게 아주 악랄해. 하여니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악랄한 걸 갖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장작 위에다가 사람 불태워 죽이고. 자, 여자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여자 음부에다가 쇠꼬챙을 꼽아갖고 매달아 놓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동물이에요, 우리가? 동물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 밑에다가 불을 지펴 갖고 물레방아를 갖다 돌리면서 태워 태워 갖고 완전히 익어 버린 통닭구이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이 오른쪽 것도 마찬가지예요. 불 위에서 저게무지무지뜨겁거든요 여러분들 그저 가스레인지 위에서 조금 하다 보면 얼마큼 뜨거운지 알죠. 그 열기가 어마어마한데 거기서 완전히 익어 익어 버린다는 얘기죠. 이거예요. 잡아 땡기고 입에다가 물집어 넣어갖고 물 검은 아주 베레베리 검은 다하죠저 오른쪽에 있는 건 뭐예요? 인도로가다 치질라고 그 불에다 놔두고요. 오른쪽에는 뭐예요? 여자들은 갖다가 간간하고 성적으로 수침 주고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해요? 종교 재판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누가 만들었냐? 누가 시작했냐? 성 어거스틴에. 어거스틴이 어거스틴이 저그 그, 그, 주교가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몬타니스파, 노비티안, 네스토리안 뭐 이런 다 나와 있는 거죠. 전부 다이 사람들이 뭐예요. 정말 믿음을 지키면서 삶으로서 보여줬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게 진실일까요. 사람이 안 믿는다고 때리고 불태워 죽이고 그런 것이 진실입니까. 아니면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다른 데 가서 산속에 가서 믿음을 지켜가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이 진짜입니까. 자, 여기가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태리입니다 로마입니다. 로마인데 로마에서 그 어떻게 전부 다 쫓겨가고 제 헤리시안, 알리건스, 카타리파, 왈덴스, 노비티안 전부 다 이게 간 거죠. 독일하고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그런 쪽으로 전부 다 쫓겨간 거죠. 그래 갖고성 뭐예요 마지막 살아남은 자들이 된 거죠. 이렇게 가면서 자기 믿음을 지켜간 겁니다. 그러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죠.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 미교의 아메시 공동체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작업자 쪽할수 있는 거죠. 마지막,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수 있어요? 마지막 때 공동체 생활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공동체라고 보면 됩니다. 목사가 여러 목사가 서로 공동을 공동체 역할을 하면서 서로가 도와주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메꿔주고 하면서 하는 공동체거든요. 자요. 말씀에 정리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토기장의 일을 갖다 방문하라고 얘기하시죠. 자, 18장 1절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에게 이만, 이만 말씀이 이르시되, 자, 4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 그러니까 뭐냐, 내가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서 본 적, 그가 종로로 일을 하는데, 다리를 사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 여와께서, 그, 토기장애한테 그 한번 가봐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가봤더니 뭐라 하냐면 거기 자기 좋은 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토기장애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만들고 싶은 거 그릇을 만들든지 대접을 만들든지 접시를 만들든지 그 내가 하고 싶은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6절에 하신 얘기가 뭐냐면 이겁니다. 이 토기장애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희 행하지 못하겠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만들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들 거야. 그건 그러니까 내가 내 권한이야. 어? 그 그러니까 네가 뭐라고 하지 마. 나고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는 뭐냐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할 때 멸할 때 만일 내가 말한 제그 민족의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려고 하게 생각했던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겠다 이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내가 마음을 바꾸겠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11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이르 사람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아,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라하 하라.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험한 것에 분양하고 어, 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을 그들로 그들이길곧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향하게 하여 그의 땅으로 어둠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 날에는 내가 그들의 등을 보이고 웃지 어,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인데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보시겠죠 내가 너희가 다시 돌아오면 네가 우리한테 내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네가 과거에 잘못했던 거 내가 다 모든 걸 용서해줄 거야. 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우려고 돌아가셨어요. 그렇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모든 죄는 다사야된 거거든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죄 짓지 않고 죄 짓지 않려고 으 노력을 하고 내 결실을 갖고 갖고 가야 되는데 그 결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사실 얘기가 뭐예요?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양하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에스겔 하면서 우리가 나왔던 내용이 뭐였어요? 네 안에 있는 우상대로 보호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먼신, 돈에 대한 것, 명예, 권력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권력을 놓지 않아서 부서시게 됐던 사람이 있죠 지금 치매를 걸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뭐예요? 자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있죠. 그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딸이 외국에 나가 산다.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참 많죠. 모 시장은 자기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대요. 그런, 그런 호로, 호로 자식도 있고, 완전히 무슨 집안이고 콩가루 집안이죠. 그것이 뭐냐? 권력을 잡기 위한 그게 방편이라면 사람을 속이한 것이라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느님은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예요? 나를 잊고 험한 것에 분양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죽겠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오늘 이거 계속 이걸 갖다 말씀을 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모든 것은 성경 안에 다들어 있다. 이것은 전부 다 과거와 2000년 지난 지금이나 똑같이 쓰여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다 보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 말씀이 뭐예요?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날에 내가 그들의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시편에서 항상 그렇죠. 왜 저한테 얼굴 안 보여주세요. 얼굴 보여주세요라고 얘기했죠. 그건 뭐예요. 왜안 보이신지. 여러분이 하느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하느님을 볼수 없었다. 그러면 저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사람은 어떤 그 학생은 하느님을 매일같이 봐요. 사실 부럽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볼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꿈에서 보거나 그런데 요새 하도 많이 피곤해요 꿈도 요새잘못 꿔요. 근데 이거 마찬가지거든요. 정말 얼굴을 보이지 않냐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노력하고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노력해야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왜 네가 걸어간다고 뛰어가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네가 뚜덜거리지 말아라. 말 타고 오는 사람 걸때 말이 뛰어갈 때 경주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더큰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